1월 26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2에서는 3주차 응원 투표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누적 투표수 560만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투표의 결과는 김용필이 1위로 어마어마한 중년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주차에 1위였던 박서진이 2위, 3위는 진혜성 4위 황민호, 5위 안성훈, 6위 박지현, 7위엔 나상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4주차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데스매치가 이어지고 최후의 승자가 탄생하는데요. 또 어떠한 응원 투표의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